이고 뭐, 첫 번째 종이고 네. 뭐 조상이다 네. 우리 사람의 When they became 네. a g r i c u l t u r a l i s t and looked to the heavens for instruction about the season and bad weather. 모르겠네요. 그왜 네. 우리가 그 농부가 되었을 때 그리고 네. 천국을 바라볼 때 아닌 네. 네. 그 뭐냐 안 좋은 게, 안 좋은 날, 계절과 날씨에 대한 교육, 교육에, 교육을 위한, 뭐, 바라볼 때. 네. We saw, we saw animal stars. 별주위의 아, 그, 달의 형태를 보았다. Of the 48 p t o l e m i t my constellations. 40에, 48개의 별자리를 네. All but a few are organic, all but a few. 유기, And 25 are named for animals. 그 of the 22 more than were added, in the 7th century, 19th century, 1 19, 세기 h c e n t u r 아, 19개는 국물의 이름을 갖고 있다. When people build.